이 아파트 배경이 우게 티야 저쪽에야 <웃음> <웃음> 여기 가렸어. 여기 가렸어. 여렸어똑하기이을보여 Captioned by David Michael вижу1 저기 봐. 어, 놀랐네. 이정1열명 다이 먹었네 <목소리> 아이, 도거 오일 안가시는 가면 그냥 다 언제 도을까 그래갖고 사진 한번 찍어야지. 아. 심진으로 하나 하고 본다고. 안녕하세요.